자 안녕하십니까 마스클래스 터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자 이번 영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바로 이 녹화 시점 11월 2일 녹화 시점 어, 다음 날이 우리 미국 선거 날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강의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 이번 주 수익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주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뭐 길게 보지 않고 조금 일찍 잘랐습니다 왜냐면은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선거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볼륨이 들어옴으로써 위아래로 순식간에 개비 뜨면서 위아래로 엄청난 위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엄청 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아니뭐 100%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처럼 그냥 뭐 하루 만에 투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금방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골드, 자 골드 거래를 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제 엔트리가 1876.16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자, 1876, 1, 6. 1876, 1, 6. 여기고요. 제가 거래를 닫은 곳이 1895, 2, 3입니다. 1895, 2, 3. 1, 895, 2, 3. 스타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1:2.46으로 이제 거래를 한 것인데, 자 어떻게 거래를 한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것처럼 데일리 차트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위클리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데일리부터 볼게요. 자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자 어트렌드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상승 추세 하방 브레이크 아웃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방 브레이크 아웃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자그 다음에 하방 브레이크 아웃 나온 후에 다시 상승 출세선 라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리테스트를 한번 주고 레지신스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가격이 한번 떨어지죠. 그렇죠? 자 가격이 한번 떨어짐으로써 어, 이곳이 이제 서포트 레벨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1850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850 레벨 서포트를 찾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한번 더 올라간 후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트렌드라인 그쵸? 그렇죠? 추세선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추세선을 또 타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는 하방 추세가 일시적으로 하방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그 그렇죠? 다음에 서포트를 찾고 가격이 하방 추세선 레지센스 터치 후에 밑에서 위로 또다시 트렌드를 한번 잡아주고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1860 정도로 이제 가격이 한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4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죠 자, 1860 근처에 이제 서포트 존 그쵸? 서포트 지역에 들어와서 서포트 지역을 탭 그렇죠? 터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업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점 고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어로우라고 부르는 전 저점보다 높은 고점 아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 그 다음에 하이어 하이라고 부르는 전 고점보다 높은 고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전 고점보다 그렇죠? 더 높은 그렇죠? 이쪽을 봐도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보았을 때 여기 전 고점보다 더 높은 그렇죠 우선은 중요한 것은 자 첫번째 이전 고점보다 이, 정, 이, 이 현재 고점이 높고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현재 고점을 보았을 때이 좌측에 있는 레지센스 그렇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격이 한번 돌아왔을 때전 고점에 위치인 서포트 구간 왼쪽을 보면은 여기가 서포트 구간인거 할수 있죠 그래서 서포트 구간에 진입을 해왔을, 어, 했을 때 서포트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한번더 상승 트렌드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딱 진입을 했을 때 매수 엔티를 잡아서 들어가고 이제 수익을 챙겨서 나옴으로써 약 15,000불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나온 거죠 그 그렇죠? 그래서 분석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죠 이제 여기서 수익을 챙긴 이유는 이제 어, 내일 뭐그 선거 날도 있지만 은 다운 트렌드, 다운 트렌드 레지센스에 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어, 내가 필요한 수익은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5,000불이면 거의 딱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분석 상당히 간단하죠. 네.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 나는 이렇게 거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우측 상단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선거날에대해서좀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전 선거 날이 언제냐면은 2016년 s e l e c t i o n day. 11월 8월, 이었어요 2016년 11월 8월, 아 11월 8일 자 한번 위클리 차트 Weekly c h 1 1 t 8일 여기 h 죠? 여기죠, h 그렇죠? 그렇죠? 이 캔들, 그 l 죠 자,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자, 이게 그 일주일 캔들 이에요. 선거가 이제 화요일날 있었는데, 화목금 아, 화수목금, 그렇죠? 화수목금, 이게 그 일주일,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캔들입니다. 보시면 엄청난 양의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위로 이제 위까지 상당히 길고요. 그렇죠? 이거를 데일리 차트로 해서 보면은 자... 1 1월8일 투스데이 선거날 여기 있고 그그 다음 날또 보시면은 엄청나죠 하루 동안 움직인 양 하루 동안 움직인 양이 엄청납니다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아 물론 불가능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 내가 만약에 뭐이레지스 터치에서 뭐 스캘핑은 매도를 바로 쫙 들어가지고 이제 쫙뭐 먹고 나왔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웬만한 이제 뭐 초보나 이제 웬만한 분들은 그냥 아예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볼륨 자체가 상당하, 상당합니다 상당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이런 거를 어뭐 도박 삼아서 <웃음> 거래할 를 필요가 없고 거래, 거래를 할 필요가 좀 없다고 느껴지고 만약에 이거를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은, 어카운트를 새로, 이제 따로 계정을 만듭니다. 이제 이 도박 계정을. 거기에 뭐 원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천불이면 천불, 오천불, 만뭐 뭐, 뭐 만불, 뭐, 더 넣으셔도 상관없겠죠. 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레지센스나 중요한 서포트 부분에, 뭐, 여기 뭐, 셀리밋, 혹은 뭐, 여기 뭐, 바이리밋, 이런 식으로, 아니면 셀스탑이든지, 바이스탑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서 거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직접 가격 여기 올라왔을때아딱레지센스 부분 그죠 왼쪽을 보았을 때 여기 이제 레지센스 부분이 있고 트렌드라인 터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어디서든지 그죠 이 근처 어디서든지 이제 매도를 딱 직접 이제 진입을 하셔가지고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스캘핑은 그죠 딱 가능하겠죠 어, 특히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컴펌을 보는 것보다는 딱레지센스에서 매도, 서포트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별다른 힌트 없이 그냥 중요한 가격대에서 스케핑으로 먹고 딱 치고 빠지는 거에 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하는 방법이긴 한데 어, 절대로 권장을 하, 어,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분들한테 선거 날은 무조건 피하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생긴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렇죠? 투표가 이제 종료가 되고 카운트를 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렇죠 힐러리 대 트럼프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날 당일날 새벽 두신가쯤에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11월 8일 이제 투표 시작은 여기인데 투표가 끝난 거는 11월 9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위기 이제 길어 보이는 거죠 자 네, 어쨌든 이날도 투표 날입니다 11월 9일도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2016년 같은 경우는 바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20년은 아시다시피 어뭐 코로나도 있고 저 바이러스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그 문제 보시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제 미리 투표를 한 사람들 미리 투표를 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야 이게 9800만 9800만 명이 맞나 네, 9, 거의 1억, 1억 명이네 그렇죠? 직접 가서 투표한 사람들 미리 미리 직접 가서 투표한 사람들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죠 그렇죠 직접 가서 투표를 하지 않고 내가 메일로 보내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한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계가 세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세야 할 어,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투표를 세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는 양입니다. 하루 만에. 절대로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투표를 했을 때 절대 이 결과가 그 당일 날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뭐 일렉션 데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10월 3일 일렉션 데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일렉션 위기될 수가 있고 그렇죠. 한 주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진짜 길면은 뭐 일렉션 먼트까지 이제 일렉션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 하루만 솔직히 뭐 조심을 하면 되지만은 이게 결과물이 그 당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켓이 뭐그 다음 며칠, 그 다음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 한 달, 어떻게 반응을 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실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물에 절대 복종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차트 이 화면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펜실베니아의 뭐 투표가 잘못되면 뭐 내가 변호사들을 데려와가지 뭐 고소를 고할 거라든지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는 뭐 바로 복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 솔직히 거기서도 모르는 거고 정말 어려운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 저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을 재밌게 관망하셔도 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결과물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그 것도 솔직히 거기에 어, 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뭐 아무나 뽑혀도 미국은 정말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과학적으로나 바이러스를 고치는 방향으로나 아니면은 약간 뭐 이민법이라든지 그런 것 쪽을 따지면은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 더두 어, 악마 중에 조금 더 선한 악마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일 참 기대가 되네요. 남은 한주 정말 조심히 거래하시고 성공적인 거래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료 강의를 듣고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www.masterclassfx.com으로 오시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은 masterclassfx gmail.com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